좋다. 응? <웃음> 자기랑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좋고 저 앞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도 너무 이쁘고 바쁜 사람들 속에서 한가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너무 좋아. <웃음> 자기? 그 중에서 제일 자기가 좋지. 당연한 걸뭘 물어봐. 뭐가 좋냐고? 그냥 자기가 다 좋은데, 좋아하는 데 이유가 어딨어? 싫어하는 데 이유가 있어도, 좋아하는 데 이유가 없지 않아요? <웃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말해달라고? 내가 왜 자기 좋아하는지? 흠. 난 자기가 이쁜 것도 너무 좋다. 속눈썹도 길고 콧대도 이쁘고 자기가 웃을 땐 자기 입꼬리도 너무 이뻐.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단 당신이 읽은 책들 하는 모든 말 그리고 아침에 잠긴 목소리 <웃음> 감추지 못한 미소도 이쁘고 사랑스러워 흘린 눈물도 샤워하면서 목청껏 부르는 노래도 너무 귀엽고 자기가 여행한 장소들도 너무 좋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방에 걸린 사진,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미래도 너무 좋아. 자기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진 것 같아. 그 전체가 당신이 아닐까? <웃음> 자기가 웃으면 이 세상이 따라 웃는 것같아 그래서 덩달아 내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져 자기의 가장 큰 매력이지 그 매력이 가끔은 자기가 울 때도 발현된다는 게 문제지만 음, 자기가 울면 내 세상도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항상 웃게 해주고 싶어 <웃음> 네 세상이 행복한 게내 세상이 행복한 길이니까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순 없지만 단한 가지 내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사랑해. 사랑해 자기야. 앞으로도 우리한테 남은 모든 시간들 다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내 사랑